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여백과 판면을 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책을 상상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빈 페이지를 보면은 좀 상상이 안 되니까 샘플 파일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기본적으로 우리가 책을 상상한다고 하면 이렇게 양 페이지에 글이 들어간 것을 제일 먼저 떠올리실 것 같아요. 여기서 여백이라는 것은 여기 보이시는 흰색 부분, 우리가 보통 종이라고 생각되는 글자를 뺀 나머지 종이 부분을 여백이라고 부릅니다. 여기를 우리는 위쪽 여백이라고 부르고요. 양쪽 페이지가 있다 보니 이 안쪽 부분을 둘다 통틀어서 안쪽 여백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쪽 부분, 오른쪽 페이지의 이쪽 부분과 왼쪽 페이지의 이쪽 부분을 바깥 여백이라고 부릅니다. 바깥쪽 여백 또는 바깥 여백 이렇게 부르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래쪽 부분을 아래쪽 여백이라고 부르시면 됩니다. 책을 편집할 때이 여백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어, 가독성에도 영향을 주고요. 책의 미적인 부분에도 영향을 줍니다. 우리가 여백을 결정해야 될 때는 정말 많은 것을 고려해야 됩니다. 판형도 생각해야 되지만 어, 이 책을 읽는 뭐 연령 또는 어, 이 책의 용도 그리고 텍스트의 양, 또 이게 컬러인지 흑백인지 또는 사진이 들어가 있는지 등 여러가지를 고려를 해야 되는데요. 음, 오늘 그걸 다 다룰 수는 없고요. 너무 종합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오늘은 판면과 여백의 관계에 대해서 좀더 집중적으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판면이라는 거는 우리가 여백은 보았잖아요. 어, 판면이라는 건 뭐냐면은 여기 보시면 텍스트로 이루어져 있는 요 부분을 판면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판면을 결정하면 여백에 영향을 주고 여백을 결정하면 반대로 판면에 영향을 주겠죠. 우리가 새 페이지를 만든다고 가정을 했을 때 가장 먼저 결정해야 되는 것은 결국에는 판형입니다. 새 페이지를 만든다고 가정을 했을 때 인디자인에 보시면은, 이렇게 우리가, 어 실생활에 되게 익숙한 A4라든지 B5 같은 판형들은 이미 이렇게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내가 작업하는 책이, 어 여기 등록되어 있는 판형이 아닌 경우에는 직접 입력해 넣는 수밖에 없겠죠. 저는 오늘 128에 188 사이즈로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텍스트 프레임 체크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도련 슬러그 열어서 도련을 상하좌우 3으로 설정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3페이지를 만들면 바로 새 여백 및 단이라는 팝업이 뜹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렇게 20mm씩 여백이 들어가 있어요. 그렇지만 지금 상황에서 이 여백을 결정을 할수 있을까라고 묻는다면 어, 저는 결정할 수 없다라고 대답을 어, 합니다. 왜냐하면 존재하는 책이 모두 다 같은 책은 없잖아요. 텍스트의 양도 다르고 또 작가가 사용하는 그런 문체도 다르고 그렇다 보니까 문단의 길이도 다르고 텍스트만 있는 책도 있고 어떤 책은 컬러 사진과 함께 있는 책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작업을 많이 해서 해당 분야에 해당 판형에 비슷한 책을 작업을 했다면 은 자주 쓰는 여백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어, 지금 새 작업을 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지금 순간에 바로 여백 및단을 결정을 할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선 확인을 누르신 다음에 어, 어, 언제 여백 및단을 결정을 하냐면 기본적인 인디자인, 내가 쓰는 인디자인 인터페이스를 갖춰놓고 그 다음에 텍스트를 넣은 다음에 여백 및단을 결정을 합니다. 자 그럼 텍스트를 한번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작가님이 주신 파일이 뭐냐에 따라서 다 다르겠지만 텍스트를 불러오는 방법 중 가장 기본적인 것은 Ctrl C, Ctrl V겠죠? 한글 원고로 가셔서 Ctrl C로 이렇게 해서 드래그해서 가지고 오는 것도 가능하겠지만 음. 원고량이 너무 많은 경우에는 이렇게 일일이 드래그 하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럴 때는 Ctrl-A를 누르시면 전체 선택이 가능하니까 Ctrl-A 누르셔서 가지고 오셔도 되고요. 저는 오늘 샘플 작업을 하기 위해서 양이 적은 원고를 선택을 했기 때문에 드래그해서 Ctrl-C 그리고 인디자인에 Ctrl-V에서 넣겠습니다. 이렇게 넣으시면 지금 오른쪽 미리 보기에 자동으로 페이지가 늘어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으시죠 어, 기본적으로 한글 원고에서 어, 기본 텍스트로 하셨을 때 작가님들이 대략 한 100페이지 정도의 원고를 주신다 라고 하면 인디자인의 단행권 사이즈 이렇게 소책자 사이즈로 들어가면 1.5배에서 2배 가까이 늘어난다 라고 예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돼 있는 상태에서 이제 여백을 조정을 해볼 건데요 여기 2페이지에서 우리 지금 3페이지에 지금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여백 및 단을 조정을 하면 될까요? 우리 저번 시간에 배웠었는데 이 페이지에서 이 여백 및 단을 조정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그럴 때는 이한 페이지에서 조정했을 때는 이한 페이지에만 적용이 되죠 전체 페이지, 우리는 이 전체 책 실질적으로 지금 저는 8페이지밖에 작업을 안 하고 있지만 어, 실제 책 작업을 할 때는 300페이지에서 많으면 500페이지가 넘어가죠. 그런 책의 전체 모든 페이지의 이 여백을 조정을 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페이지에서 하는 게 아니라 꼭 마스터 페이지에서 조정을 해주셔야 합니다. 마스터 페이지 더블 클릭해서 들어오시면은 어, 마스터 페이지 지금 오른쪽을 선택되어 있는 상태죠. 여기서 양쪽을 다 선택해 주세요. 시프트 누르고 마우스 왼쪽 눌러 주시면 두개다 선택이 되죠. 이 상태에서 상단 레이아웃 클릭, 여백밑 단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백밑 단 팝업이 뜨죠. 기본적으로는 20, 20, 20, 20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여백의 위쪽, 아래쪽, 안쪽, 바깥쪽이 보이시는데, 요거를 수치를 조정을 하면 이네개가다 같이 움직여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가운데가 모든 설정 동일하게 만들기로 선택이 돼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최근 음, 디자인 레시피 내지 디자인 편에는 좀 자세하게 써드렸었는데요. 책은 여백이 같은 경우도 있겠지만 단행본의 같은 경우에 여백, 상하좌우 여백은 다 다르게 설정을 하는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요거를 꼭 끊어주시고 작업을 하셔야 됩니다. 선택을 해서 클립에 이렇게 대각선으로 돼 있는 모양이 되게끔 바꿔주시면 되고요. 어, 그 다음에 여백 위쪽 아래쪽 안쪽 바깥쪽을 조정해 주시면 됩니다. 여백의 수치는 어,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판형에 어, 자주 쓰는 여백이 어, 존재하게 됩니다 그것은 본인이 작업을 여러 번 하다 보면 자기가 선호하는 또는 자기가 생각했을 때 이게 예쁘다 라고 생각하는 기본 수치가 정해지는데요 그리고 기본 수치를 넣고 어, 작업마다 성향이 다르기 때문에 미세하게 조정을 해나가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처음 이걸 하기 때문에 어, 어떤 수치를 넣어야 될지 좀 막막하잖아요. 그래서 우선은 제가 이 판형에 자주 쓰는 수치를 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선택한 판형은 128에 188 4, 6판을 지금 선택을 했죠. 여백 위쪽에는 20을 넣겠습니다. 아래쪽에는 30을 넣겠습니다. 안쪽에는 22 바깥쪽은 16을 넣을게요. 그 다음에 돋보기를 좀 끄고 봐보겠습니다. 우리 이 상태에서 지금 미디 보이가 켜 있기 때문에 어 여백 및 팝업창 뒤로 이뒷 배경이 움직이는 게 보이실 거예요. 여기 살짝 옆으로 사이드로 빼고 한번 봐볼게요. 미디 보기를 끄면 기존에 있던 상하좌우 20, 20, 20으로 바뀌었죠 다시 근데 미리보기를 키면 지금 제가 넣은 수치대로 여백이 움직이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레이아웃 조정 크기를 꼭 선택을 해주셔야 합니다 이거 선택이 풀어져 있으면 은 지금 겉에 보이시면 미리보기에서 지금 나타나는 차이를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레이아웃 조정을 선택을 하면 한 선으로 화면에 보이시죠 근데 레이아웃 조정을 만약에 선택을 안하면 선이 미세하게 두 개가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확대를 해서 보여드리면 여기 보이시죠 점선과 실선으로 보이는 것이 보이는데 이 점선은 뭐냐면 은 텍스트박스 선이에요 텍스트박스를 처음에 우리가 세페이지 만들 때 선택을 했었는데 이 점선은 텍스트박스 선이고 안에 있는 선은 음. 어떻게 보면 가이드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처음에 우리가 여백 및 단을 20, 20, 20으로 선택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그거에 따른 가이드선으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텍스트 박스랑 가이드선이 떨어져서 움직이면 우리가 원하는 작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레이아웃 조정을 클릭을 해주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확인을 눌러보겠습니다. 자, 본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아까와 다르게 어, 전체 페이지가 반영이 되신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시면 지금 2, 3페이지만 반영된 게 아니라 4, 5, 6, 7 모든 페이지 이게 300페이지 계였다면 300페이지 모두 다 반영이 됐겠죠. 이렇게 해서 어 기본적으로 텍스트를 불러와서 넣고 어 여백을 조정하는 것까지 해보았습니다. 근데 이제 어 오늘은 시간이 꽤 됐으니까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좀더 이어서 해볼게요. 초반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여백을 결정하는 요소는 매우 많은 것들이 있죠. 텍스트의 양이라든지 폰트의 크기, 자간, 행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 이제 겨우 텍스트 넣고 어, 자주 쓰는 그냥 여백을 어, 입력을 한 거예요. 여기서 이제 끝이 아니죠. 오히려 어떻게 보면 이제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어떻게 제가 텍스트를 설정하고 그리고 행간과 자간을 설정하면서 여벽을 조정해 나가는지 그 과정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